t h ư ơ 주다가 그대로 멈춰라 아 인사봐 인사봐 인사아 너무 웃겨 완전 난코 이모 놀랬어 이모 놀랬어 버무섭다 테리아 테리아 아거 아닌데 좋아, 아, 역시 아파트는 아야 저도 봐. What t 아 e fuck? What t h 이거 u c k What the fuck? What the fuck? w h a 리 the f 온아 <웃음> 온다 으아! 아아 으아! 아 으아! <쟤> <웃음> 아 으아! 으아! 으아아아 가 얘를 안고가 얘가 얘를 안고가 재미있어? 재밌냐고나랑 놀자 어? 뭐가? 우와, 원도. 여다. 안녕. 안녕. ,e, 냠냠냠냠냠. 오도 어, 그러면? 얘들 괜찮지 않아? 얘들? 얘는 괜찮지 않아? 아니야. 안 괜찮아? 아니야, 도 아니야. 안아. 니야도도 뒷모습만. 그러면 뒷모습만. 안니안 <s 2> 모습. 괜찮아? 괜찮 아니요. 아니요. 냠니냠냠냠냠냠 냠. 뭐기대 기대돼. 응, 응. 기대아아